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고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 그런데 오늘은 연극에 대해서 고음과 어떤 연결성을 갖는지 어, 그리고 연극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설명에 앞서서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소리를 낼때 연구개 자체를 어떻게 해라, 올려라, 열어라, 혹은 연구개를 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그 근육들을 실제로 걔를 이렇게 올리면 고음이 잘 나고 뭐 올리면 고음이 안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연구계가 어떻게 작용되더라 되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더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애초에 처음부터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결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고음이 잘 나는 사람들을 보면 영구계가 어떻던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영구계가잘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결과론을 따라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 질문에 답을 한다면 영구계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이론적인 증거들을 말씀 드릴게요 연구계를 연구계가 이렇게 우리 목 입안의 끝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연구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강의 길을 막고 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비강 쪽으로 소리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품을 하게 될때연구계요 이렇게 하면서 연구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연고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 들려있는 상태에서는 뭐가 좋냐면 후두의 위치가 아래로 편안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확장되어져 있고 목이 열린 형태가 되겠죠.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연구개를 올리면서 연습을 하는게 어떤 부분에서는 발상을 열어주고 또구간공명을 쓰는 데 있어서 또 발음을 노래할 때 발음을 잘 만들어 주는 거 후드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주기 때문에 연구개 올려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음을 내게 되면 후드가 이 아래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고음으로 올라가게 되면 후두가 목에 이제 잘못된 발성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후두가 이게 따라 올라가면서 목을 누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목구멍이 쪼여지고 후두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성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 이런 부분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 또 성악 자체가 물론 비강도 쓰지만 구강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구계를 올려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고음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 이전에 고음의 강의를 제가 설명드리는 걸 참고 만약에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음을 내는 원리를 봤을 때 고음은 길이 좁아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넓으면 안 되고 어 무거우면 안 되고 그런 원리들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고음은 길이 좁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소리가 나오면, 노래를 하면 공기는 입으로 빠지거나 콧구멍으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소리가 나가게 되고 아니면 같이 나가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어, 좁은 길을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비강 쪽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어? 그러면 연구계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비강으로 가는 게다 차단되기 때문에 숨이 구강으로 빠지니까 소리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고음의 소리를 낼 때는 연구계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보다 살짝 내려가 있어서 비강 쪽으로 소리가 빠질 수 있도록 내려가서 비강 쪽으로 소리가 빠질 수 있도록 비강을 사용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초보 노래 보컬 초보거나 혹은 말을 할 때도 평상시에도 이제 우리가 후두가 평상시에 말할 때 거의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어렵고 저음과 중음역대에서도 후두가 노래만 하면 올라가시는 분들은 영국의 확장을 통해서 후두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 입안에 목구멍을 좀 열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게 어느 정도 중음과 고음까지는 그 연습을 통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고음을 조금 더어 선명한 테크닉으로 다가설 때에는 영구개를 너무 열어주는 느낌보다는 영구개가 어쩌면 살짝 내려와져 있는 상태가 고음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연구계가 꼭 이렇게 열려있다고 해서 비강을 아예 못 쓰고 연구계가 내려가 있다고 해서 비강으로만 소리가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 연구계 자체를 죄 없는 연구계를 올려야 된대, 내려야 된대로, 어,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길 바라고, 음, 연구계를 올리면 어떤 점이 좋고, 고음을 낼 때는,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올리는 것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음을 낼때 소리 길을 좁히고, 이 마스케라를 써야 되고, 밝은 자음을, 어, 많이 연습함으로 소리를 앞으로 오게 함으로써 고음을 내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영, 이 광대를 많이 써주고, 이쪽으로 소리를 이 위탁 위주로 소리를 자꾸 내주려고 하다보면 연구계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 연구계가 작용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다른 건다 가만히 대고 연구를 내리랬어 얼리랬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개가 열어서 후두가 내려가 있고 소리를 편안하게 나는 부분은 좋겠지만 고음을 낼때 부득이하게 우리는 좁은 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구강으로 아 넓어진 소리를 쓰면 고음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 살펴보면 연구개가 이렇게 바짝 올라가서 구강을 활짝 열고 있는 상태는 소리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내 몸이 잘 반응해서 고음을 잘날수 있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만약에 연구계를 이렇게 열, 여는 걸 많이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품 연습을 많이 하시면서 하면 목구멍이 이렇게 열리고 천장이 열리고 여기 후두도 많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 공간이 좋은 소리를 낼수 있게 돼요. 저음 연습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짧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겠고요. 문의 사항은 댓글이나 제 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하는 여자였습니다.